몇개 더 있긴해요 <목소리> 어, 일단 영상 찍어줄거에요? 어? 영상 찍어줄거에요? 야. 어. <목소리> 지금 왔 이건 왔다니까 <목소리> 카메라가 없어요? 아 저, 저 있는데 지금 왔다고 뭐, 안, 안 있는데 저저 왔다 어디 들어가지? 끄는 데 들어가면은 험버하자 음... 아직 아 멀었어요? 아직 멀었어 빨리 끊어 한 20분이나 남았어 빨리 끊어 이번엔 사진 좀 구매도 돼요. 장 구매는 투드통해할수있 카메라 찍어서고안것 같아요. 이그 전에 매고 카드 결제안 되는 거래. 이 하루에 한 번씩. 하루에 한 번씩. 한국인 거카 근데... 쟤... 이거 중국 한번도 찍어. 아, 좀... 왜? 못뭐 찍는 거 있어? 왜? 도잖아 한번도 안, 한번 아, 안, 왜안 했어? 어제도 안 해고. 오늘도.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. 해야 돼. 매일이야. 한 번씩. 아니야 고부. 뭐, 줘야 돼 뭐. 찍는 <웃음> 게 늘려서 해. 그게 지 일을 세게 하고 있는 방금 뭐야되지방송이 사진 찍어아 어색해 저렇게 앉아있으니까 다리 아파요 차있는 모델 이제 못해 다리 아파분서있안 돼? <웃음> <목 calcium> <-가> <목 calcium> <목> <목> <목> <목> 이안어에서는려있아 우리... 어디가? 가돈어 <목> <목> <목> <목> <목> <목> <목> 이게, 이게 어걸리는거 아니야? 손이 걸려 있는 게아니 응. 찍고 싶어서 그런 거야.